그위가 나올 수도 있고, 인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넷이 나올 수도 있고, 뭐, 퍼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전치사 플스 관계대명사. 근데, 네, 잘 들어. 전지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이 관계대명사는 무슨 쪽일까요? 질문. 그쵸, 목적격이. 아까 공부했던 거 써먹어야지. 요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알수 있어. 왜? 전치사가 붙어 있잖아. 그치 아 전치사 붙어 있다는 얘가 목적조 건기의사야예 들어서 이게 만약에 후치가 될수 있을까? 네, 네, 네, 이게 전치사 플러스 되는 등사에서 만약에 전치사가 후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후치라고 그래요뭐 뒤로 뒤로 간단 말이야. 계된의사절를 속에다 집어넣는 거야. 알겠어? 여러분 이제 후치라고 얘기하는데 후는 이렇게 뒤에다가 놓는다해서 후치야. 알겠니? 아? 후치 뒤 후자야. 위에다가 위치 시킨다. 자, 이럴 때 뭐도 가능해. 얘를 후치하면 어떻게 될수 있을 것 같아? 얘를 후치하는 니까 그렇지. 이것도 생략 가능해. 전치자가 없어지면 생략 가능해져요. 이런 기본 개념을 항상 너 여기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니? 자, 또한 가지 들어갑니다. 또한 가지. 지금 한 말들 다 여기 기억하면 돼요. 그러에또한 가지 들어갑니다. 전치자부서관계된에서는뭘 바꿀 수 있다? 어 관계 부사를 바꿔줄 수 있고 이걸 해놨잖아요. 오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 관계 부사는 어떻게 결정한다 그렇지 앞에 선행사가 아니라 선행사가 장소가 나오면 where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선행사가 아마 시간의 개념이 나와 있으면 when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선행사가 만약에 이유가 나왔으면요, 여기는 보통 이제 for which가 나와 있을 거예요. for which 대신에 와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만약에 선언사가 방법, 더 웨이가 나와 있으면 그때는 h o 로 바꿔주지 마, 오해. 그냥 전사 가순관계로 써주는 게맞아두 개를 한꺼번에 쓸수 없어서. 이해가 네. 여기까지만 할게. 그다음에 예문들가볼게 예문. 자 위에서 내가 자 입으로 떠들었던 것들을 여기다 적용시켜. 이론은 반드시 실전에서 살아나야 돼. 이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거야. 이론 대로 아무리 많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아와봤자 쓸모없으니까 써먹지 못하면, 그래서 문법도, 여러분들 영문법이라는 실체가 도피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이런 문법은 안 공부 안 하는 게 나아 보이게요. 여기 볼래? 디자더 팩트, 여기까지 가볼게요. 자, 이것들은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 어? 전시적으로 사망해되면서 내가 녹는 방법 가르쳐 줬어? 관계동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동사부터 어디까지? 두 번째 동사 앞까지 없어. 두 번째 동사 없잖아. 첫 번째 동사만 나와 있잖아. 여기 이 베이스. 이게 동사인데. 질문. 자, 전치사 오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니? 어디로? 여기로. 전치사는 후치샷 줬다 했잖아. 후치. 내가 이거 봐서 막 후치. 후치, 후치. 전치사 후치. 뒤로 뺀다. 그럼 전치사 오늘 어디로 뺀다? 여기로 뺀다. 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또 생략 반응이거 얘가 다시 후치될 요거는 생략 안 네, 해. 왜? 목적격 관계대문사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앞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문사, 분사 관계대사는 목적격이야. 근데 전치사가 있을 땐 생략 안 한다고 했잖아. 여기 봐. 목적격 관계대문사 앞에 전치사가 없으면 생략 못 한다 그랬지? 근데 전치사를 뒤로 빼면 생략 가능하다 알겠어? 어.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놓으면 생략 가능하다이해 가지? 여기 온이 남아있어야 돼. 됐지? 요거에요. 자. 그런거알아주죠 그래서 100%는 아니에요. 관계에 대한 관계사 무조건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빼트가 장소나 시간이나 방법이나 이유가 아니잖아. 그렇지 어, 이럴 때는요. 한번바꿔주십 자, 들어간다. 자,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네. 예, 새로운 이용이 토대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두문장이한 문장을 문장으로, 두 문장으로 찢으면 어떤 문장이 되냐면, 얘들아, 이걸 두 문장으로 찢으면, 아, 물론 요거는, 이렇게 쓴 거고요 이렇게 더백지 그렇지? 그리고 뒤에 피치로 시작하면 이렇게 쓴다는 얘기한 거야 피치 이즈 해서 쭉나가다 어떻게 나오겠니 여기 그렇지 베이스 오니이래 이렇게 나온 거야 이런 문장이었던 거야 그럼 요거는 생략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되면 생략 가능하다 아니 어, 오물이 붙어 있잖아 비 베이스 뭔뭐뭐 해서 나탄다 질문들이도 오늘, 오늘. 전치사, 결정하는 거는 선생님 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요거, 요스 관련이 있습니다. 그 동서. 몸에서 말씀받다갈 때, 어, 이지 베이스 온이나 아니면 어판을 써주잖아요. 그래서, 계속 깔끔해야 된다. 두 문장으로 바꾸면 어떤 문장이 있겠니? 이런 문장 하나. 이런 문장 하나. 이건 사실들이다. 요 문장 하나하고. 또 하나의 문장은 뭔데? 그의, 그의, 그의, 그의, 그의, 그의 새로운 이론은 바탕으로 합니다. 뭐를, 그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해서 두 번째 문장. 이렇게. 이트. 그래서 이트의 선행사가 바로, 어, 댐이네? 댐, 네. 미안. 어, 트잖아 댐이네. 이랬어, 그래서 요거의 선행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요댐 대신에 뭘쓴 거야? 뭘쓴 거야? 피치. 사물이잖피 근데 오늘 데리고 나간, 나간 거죠? 그래서 온 피치. 온, 냉을 온, 수치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온이 빠져있지 자 여기 밑에 거 봐봐 먼저 전치사 플러스 관계정사 부터 두 번째 동사 앞까지 묶어줘라두 번째 동사 어디니? 여기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여기 있네 여기까지 묶었네 전체 주어는 뭐니? 얘죠 전체 동사는 뭐니? 얘죠 됐네요 목적어 됐지? 다 분석되잖아 우리는 음. 그 다음에 위드 홈에서 목적적 관계라고 해서 홈을 생략하려면 위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후치시켜야 된다. 리, 러브 위드인다. 알겠어? 우리 보통 폴리 러브 위드?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가 사랑에 빠지다잖아 그래서 그가 사랑에 빠졌던 그 소녀는 그를 떠났다. 그를 떠났다 알겠니? 위드를 어디다 쓸수 있어? 여기다. 러브, 러브 위드. 이거 갈수 있잖아. 여기다 쓰면 돼. 어린 러브 위드 위드의 선행사는 뭐야? 아 위드의 목적은 뭐야? 선행사는 그 머리 그 소녀와 사랑에 빠졌다. 환나하잖아그치 그래서 그가 사랑에 빠졌던그 소녀는 그를 떠났다. 떠나버렸다. 자 전선 포스광계정사의 신체는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어, 뭐라고? 그치. 전치사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는 어차피, 어차피 소속은 뭐다? 목적적이다격 중에서도 목적적 주격 목적격. 만약에 위가 나왔는데, 인이 나왔는데, 기게 후, 이때 못 쓰잖아. 안 그래? 그 다음에 대, 쓸수 있어? 없어? 없어. 자, 또한 가지 중요한 규칙은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는 자, 어떤 게 나올 수 있다? 목적적 관계대명사라고 했잖아요. 써봐. 이제. 응. 음. 드디어. 그 다음. 피치. 그렇지 전지사가 나왔잖아 그렇지 그 다음 후 병이 안 되니 안돼 죽격이니까 안돼 전지사 위드나 애시나포아나는데 어떻게 풀었어 그 다음 됐돼안돼안돼 안 돼. 전지사 뒤에는 관계동사 로 관계동사 교사, 관계동사에 대서는 전지사 둘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정리했을 때 맞지 안돼안 <웃음> 된다니까 무조건 안 된다니까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자 멋은 대니 안 돼. 돼요? 선행사 자체를 함하고 있는 관계대행이기 때문에 이 관계대행사 절 전체가 이 전치사의 목적을수 쓰인 거기 때문에 돼요 어떤 형태에서든 전치사 간에 왓절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대 수는 안 돼요 알겠어? 관계대행사 낼수은안 돼요 후가 안 돼요 후가 안 되는 이유는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적이 나와야 돼서 목적요 알겠어? 이거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행사는 뭘로 바꿀 수 있다? 선행사가 장소일 때 시간일 때 이후일 때 방법일 때만 이렇게 외향나 왜인이나 와인이나 하우 바꿔줄 수 있고 하우하고 더웨이하고 같이 못 쓰니까 이거는 없애는 게 좋다 차라리 전 플러스 수가 있는 게 쓰는 게 낫다 더웨이 나왔는데 하우 uh, uh, 쓰지 마요 그냥 이미치 쓰는 게 낫다니 그리고 용해가지고 응용하면 되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더 관계적 의사 목적적 관계적 의사 앞에 있는 전시성 얼마든지 후치할 수 있고 이게 후치가 되면 이때 관계적에서는 생략 가능하다는 라 거예요 알겠죠 잊지마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어야 돼. 이것도 다영대이 가능해야 돼. 이렇게 딱 읽어놓고서 니가 머릿속에서 아, 이건 사실이야. Dijob the job, the facts. 이런 거 생각해야 돼. Dijob the job, the facts. 그지 어, 사실이야. 어떤 사실이야? 어, 그의 새로운 이론이 뭐 이런 식으 One inch, hidden, new, e o r y i s based, 어, 뽐이 어, 있을 수도 있고, 앞에 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어, 바탕으로 그럼 어, 뭐, 이거부터 금방감 지해야지 그간 사랑에 빠진 그 소녀는 The Girl. The Girl. 그 다음에 사랑에 빠진다니까 뭘 쓴다고 위드 훈, 위드 훈, 키가 우윙러그 다음에 해줘다 띠 위드웅 치 시키면 러 뒤에다 놓는다고 했죠 때퐁은생각이 가능하다고 했죠